김치만 드는 날입니다 맥힌 김치 나 김치 없으면 못살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샀어 김치통 우주가루는 날로 이것도 작아 더더큰거 있거든요 이렇게 큰거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작은 거 전분해. 소금. You need salt. 찬, 어, 천이연 맛소금. 이게 마름이랑생마른 이거 안 해놓은 거마름은 각각 똑같아. 그럼 왜 이거 안 사? 이거 사야 되지 않아? 사과. 아포. For making the, making the sauce. 그 다음에는. 삼겹살, 딱그 부산 만들 때이거로 부산 만들 거예요. 생간, 이거는 김치 안에 넣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김치 안에 넣어도 되지. 이게 부주. 유, 나 유튜브에서 배웠는데 자기 레시피 안 만들었어요. 와우. 역시. 막소고 그냥 마음대로. It's depending on your mood I'll put a lot of water today I'll p u a l i e a n m And then you have to wash this 이거는 h a 할 e t 요좀 o 좀 h i 을게 u t t I'm gonna make the sauce. Sauce mantel. Wow! I love it. Oh o d t i t Wow! This is t o This is the best. Wow! i t e s i s t o h o This is the best. Wow! Okay. This is two s c o o p I'm making a lot of pie. t o 어, 소고소고. 소고소고소고. You're supposed to use a blender, but I don't have a blender. 나는 블렌더 없는 사람이라서. 일단 구주 이거는 많이 넣어야 돼. 왜냐 하면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구주 가루는 날로. 새우장 아, 그래. 아 씨. 까비 어, 괜찮아 내, 내 겨드랑이 이렇게 하는거 그 다음에는 새우 좀나올거예요 예, 왜냐면 블렌더 없으니까 내가 순위로 주스만 줘어야돼 <웃음> 오케이 일단 달러스. <웃음> 그러스 약간 배 넣어요. 사과도 되지나 사과 샀어. 이렇게. 그다음에는 넣고 그냥 넣어. 이렇게. 원래는 순니로만 튀어야 된대. 근데 네, 나 술모 좀 세소 할게요. 에이 근데 고춧가루 생각보다만 않은데. 오, 향기 좋았어. 와, 미쳤어. 아, 부추부추 부추 넣어야 된데부추 먹어볼게요. Let's try it. 음, 맛있어. 음, 생강 넣었어. 내코너는 약간 이상해줄 수. 음, 음. 소금 솔직히 소금 넣어 도 될까? 소금 약간 뭔가 짜지 않았어. 조금만 소금. It's not salty. It's like spicy. 이거 소스 아니야? 아 맛있다어요아네 <웃음> <아우, 많네? 웃음> 맛소금 맛소금 <웃음> 오 양이 많네 아니 엄청 맛있지 아니야? Look at this. I can carry this to my picnic. t h s picnic is going to b a p This is g n g t a i c This o to a picnic. This is n e a This going to picnic. t h e picnic. t h e n i o going to t h e i c i looks good. It l o g t looks good. It l It l i k t i s i t t o t t k i i t l l It looks good. o It s i g It i t 콜라 맛이다. 진짜 콜라 맛. 녹색 필요해. 녹색 이렇게. 아니. 음. 시장떡갈비보다 맛있음? 음. 맞아 종양시장 떡갈비보다 더 맛있음 이거 진짜 진짜 크고 정도예요 아니 농원 프로듀 라이 아니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사람 없어서 어떡하지? 유리 만드는 김치 먹어보겠습니다 군졌는데 괜찮아요 맛있어 어쩌라? 아, 계란 종강 있으면 좋겠네 무주 화분 <웃음> 아, 이렇게 나오면 썩어요 에, 진짜요? 이렇게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무뭐 있는데? 괜찮지? anyone do this? 어? 주무주고 있어?